우리에게 기념일은 왜 소중할까요? 사랑으로 하나 된 벅찬 결혼 평생을 함께할 우리가 좋아서 아픈 시간을 겪은 반려견을 데려온 날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좋아서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의 첫 번째 생일 건강이 잘 자라준 내가 좋아서 여러분의 좋은 날은 무엇인가요? 너무나 좋은 이 날을 더 좋은 방법으로 기념해 보세요. 나의 좋은 날이 아이들의 좋은 날이 되는 기적 여러분의 소중한 날에 기부하세요. 좋은 날 행복을 더하는 기부 좋아서 하는 기념일. Save the c h i